안녕하세요 정주입니다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오 파메르 돌격? 돌진형으로 가볼까요? 돌진으로 죽인다 이거 증강체가 방마저가 늘어나면 피해량이 증가하니까 그냥 오기병대 받으면 될것 같은데요? 얘네가 돌진을 해야하니까 두번째 줄에 넣겠습니다 첫번째 줄에 있으면 처음에 돌진을 안하고 제자리에서 싸우기 때문에 어? 방금 안닌것 같은데? <웃음> 아 세번째 줄에 둘까요파메의 돌격이 이동 후에 이런식으로 데미지가 들어가는거라서 어? 이런식으로 방금 보셨죠? 오 연애가 이성이 붙어주네요 어우 기병대까지 눈누페어 짚고 갈게요 아니, <웃음> 아, 나 이러면 퐁당퐁당인데? 아니, 근데, 나왔으면 하고 페어 긴 했는데, 진짜 나왔네요. 이건 뭐, 만쳐도 이기겠죠? 20개 나오면 기병대로 빼주면 되고, 어? 진다? 윌리아는 팔고, 이자를 좀 보겠습니다. 7렙에서 리롤 치면서, 누누 삼성자 하면 될것 같네요. 윌리아도 붙으면 좋고, 조인수 하나에 총검? 총검 누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박치기 하러 가봅시다 가란 누누 온동박치기 암라인 <웃음> 아, 바로 반피 조각상도 바로 부서주고 기병대 나와라 이집기도 좋죠? 바로 빼주면 되니까 아우 무난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아이 집은 쓸것 같은데 어 만났다 아 심지어 집 당하네요 어 징글징글해 <웃음> 아 근데 여기 비닐무자라서 릴리아 겹치겠는데요? 마음에 안드는구만 어? 위다스? 위다스로 돈을 좀 땡길까요? 자 누누 먹방닭치기로봇기 깎고 한 방이 꿀떡 한번더 꿀떡 나이스 아 나이스 또왔어아 이혼 준비를 하겠습니다 밥은 조금 치고 어디를 달려가서 물어뜯을까 여기 오른쪽을 야무지게 물어뜯어 봅시다. 그래도 얘 이다스는 놈인데 <웃음> 한방에 안 터질 것 같으니까 어팜힌치 방금 한방에 터질뻔 했네요 바로 파워 들어서 <웃음> 어 때리면 만화차 꿀떡 맛있어 아니 근데 여기는 무슨 7레벨에 40분을 들고 있네요 저기막 <웃음> 벽이 느껴지네 이번에도 오른쪽부터 아 이러면 왼쪽 갈걸 꿀떡 삼켜 삼켜 나이스 아 누누 먹방 미쳤다 이 롤은 조금만 칠게요 누누 삼성작은 그냥 팔레벨에도될것 같습니다 와드는 써야죠 이거 만원도 채워주는데 릴리아 2성 정도는 붙이려고 했는데 기병대의 문장 아 이거 오르프 나올 줄 알았으면은 으한푼만 참을 거 이거 빼주는 건데 아 너무 아깝네요 일단 오기병대 받아줍시다 자 버프된 오기병대 어, 박치기 이제 많이 아프겠는데 박치기 데미지 이제 좀 쓸만한 것 같은데요? <웃음> 아, 이거 속삭임인데도 지금 박마주잘안 깎이는 거 보이세요? <웃음> 나이스. 얍. <옆. 웃음> 이거 한쪽에 몰아서 하나 터뜨리기안 되나? <웃음> 아, 여기는 신이랑 소리 동시에 떴네요? 음, 이런 사기꾼을 받는가 근데 머리수가 적으니까 이거 누누가 금방금방 꿀딱꿀딱 탐켜수 있지 않을까요? <웃음> 오기병매라 비비 안들어가? 와 <웃음> 아, 신이랑 소리 때리는데 이거 <웃음> 나이스 자 인라오이 빠르게 녹여주고 아니 잠시만 힐량 뭐야 이거? 음, 그냥 삼키면 돼 아니 무슨 좀비야? 애들이 죽질 않네요. <웃음> 아니 피가 오히려 늘고 있어. 개불 망고 만들어 온다. 나오. No. 개불망. 아이고 괜찮네요. 이거랑 열심의 침장. 어? 박치기 한방에 방금 사라진거 보셨나요? 아니 삼성 1라오일이 그냥 삭제되는데요? <웃음> 뭐야 이거 우리 눈은 왜 이렇게 세와별뭐아유뭐 <웃음> 고학같은거 필요없이 그냥 <웃음> 삭제당했는데? 아이스 아, 혹시 모르는 삼성각은 항상 열어두는 편입니다. 나비. 이제는 슬슬. 오, 야쏘가 나오면. 연애 빠이. 야, 연애 삼성 좋긴 한데. 뭐, 야쏘 떴으면 야쏘. <웃음> 먼저 떴으니까. <웃음> 이성은 아니긴 하지만. 삼성 안뜬 연애 잘못이죠 <웃음> 후반에는 시식이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아돈봐아 이거 너무 빨리 삼성 찍고 싶은데 아니 <웃음> 야수오딜량 뭐죠? 어? 야수오가다 있네? 아닌데 막타 잘 치던데 야수오 페어 너도너도 너도? <웃음> 다들 갑자기 경쟁을 하네요 아니 여기 육속사김인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픕니다 발속사김데려와 아니 이거 야쏘가 왜 이렇게 일을 잘해? 이거 <웃음> 템 아, 야쏘 옮겨줘, 옮겨줘야하나? 어, 야쏘이 너무 잘하는데요? 이거 맞아? 내가 그렇게 딜이 없었나? 올라오 <웃음> 이게 맞았어? 그런 거였군 정답은 야쏘였군요 <웃음> 아니 이거 별로 안아픈데 박치기를 못하니까 대이넘무없어 완마인토르니까 어, 좀 시원시원합니다 야쏘어 의심 들어가면 파고들어서 좋을 것 같은데 나이스 얼씬 눈으로 비비비비비. 아니 근데 여기도 바루스가 있네요. <웃음> 아 같은 곳만 계속 만나는 것 같아. <웃음> 이것도 꿀떡. 나이스. <웃음> 역시 삼성도는 다르네요. 아들 야수 이거 이제 9%라 나올 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속삭임 얘네는 이제 얼씬도 두개라서 저한테 절대 못 이길겁니다 <웃음> 아 사이팬도 터졌어 먹방까지 야쏘야 어? 나이스 카림이나 삼성도 끝내고 싶은데 역시 쉽지 않아요 아 이렇게 모아놓으면 박치기 하기 힘든데? 그러고 보니, 야수는 보는 못 보러 오다니. 이성 찍으니까 좀벌러 오네요. 오, 누누, 타겟팅 좋고. <웃음> 아이고, 위아래가 너무 잔인하다. 양쪽에서 두들겨 맞고 있네요. 어, 뭐야, 끝났어. 자, 이렇게 파멸의 돌격 오기병대로 1등까지 했습니다. 나이스.